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백스윙 때 몸의 축이 지켜지지 않고 머리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덤비시는 분들을 위한 약간 이런 백스윙이죠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앞으로까지 튀어나가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백스윙 교정 방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스윙 때 축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특히나 좌우의 이동은 약간 있어도 괜찮아요, 공을 치는데. 물론 지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지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거나 요렇게 앞뒤로 움직인다거나 하는 거는 센크뒷땅 탑볼의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고쳐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백스윙 때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기울면서 몸이 앞쪽으로 나가시는,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요 은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 왼팔이 굉장히 뻗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회전을 시키면서 손목을 꺾어주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팔이 뻗어져요 자, 그 상태에서 클럽을 내리면서 다운스윙 회전을 하면 은 스윙하는 내내 머리 앞뒤 이동, 위아래 이동이 거의 없게 돼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동을 할수 있겠죠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공을 치는데 지장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다. 근데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곧게 뻗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왼팔을 밀어요 이렇게 저쪽으로 쭉 밀어요 그러면서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사이드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면서 왼팔을 밀면서 어깨를 턱 밑으로 집어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머리가 아래로 떨어져요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주면서 이거를 하면 그래도 어깨, 머리가 떨어지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른쪽이 뻗히면서 왼팔을 밀어낼 때랑 오른쪽 어깨가 비켜주면서 왼팔을 밀어낼 때랑 머리의 높낮이의 차이가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곱게 뻗어져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곧게 뻗어져 있으면 컨택에 도움이 되고, 방향성이 좋아져요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굽게 되면 컨택이 조금 불안정해지고, 방향성이 조금 왔다갔다 가 있을 수는 있지만 스윙의 리듬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템포가 일정해지고, 비거리가 늘어나게 돼요. 텐션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요 백스윙 탑에서 왼팔을 뻗어야 되는 거 필수 아닙니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설령 왼팔을 뻗고 싶으면 왼팔이 뻗어지게 하세요. 내가 뻗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왼팔을 저쪽으로 밀면서 뻗는 게 아니라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회전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양팔이 다 뻗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손목을 꺾으면 자연스럽게 오른팔꿈치는 굽어지고 왼팔꿈치 뻗어져 있겠죠. 그러면 은 몸의 앞뒤 앞뒤 이동 없이 정말 편하게 제자리에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컨택을 만들어내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볼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백스윙 할때 왼팔 너무 뻗으려고 하지 마시고 설령 왼팔을 뻗고 싶다고 라 하시면 은 몸을 이용해서 손목의 코킹을 이용해서 왼팔이 뻗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스윙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드라이버가 더 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조금 더 팔을 쓴다는 라 느낌보다는 몸을 쓴다는 라 느낌 설령 쓰더라도 양팔을 같이 쓴다는 라 느낌 왼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은 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백스윙 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전보다는 조금 더 리드미컬한 백스윙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백스윙 탑을 만드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몸이 앞뒤로 출렁이고 몸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방법을 방지하는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